일찍 왔구나, 라이터. 다녀왔어요, 엄마. 그럼 공부할 테니까 방해하지 마세요. <웃음> 라이터? 너! 왜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니? 야! 어? 뭐야? 사과 좀 먹으라고. 옆집 아줌마가 주셨어. 아니. 하스라스래서. 어. 오빠, 갑자기 문은 왜 잠그고 있어? 왜그래숙그좀 가르쳐줘! 그레 으그레. 으그레. 으그레. 으 아이고, 트앗.